안녕하세요. 구글 광고지원팀 이종호 매니저입니다. 오늘 구글애즈 온라인 세미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구글 애드워즈에서구글애즈로 상표명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도 개편 중에 있습니다. 개편을 준비하던 중에 빠르게 업데이트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 스페셜 에디션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사이트와이트 태그 즉 퍼스트 파티 쿠키를 활용한 전환 추적인데요. 이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내드릴 내용은 사이트 와이드 태그가 무엇인지. 두 번째 내용은 웹키 댄지의 ITP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전체 사이트 태그로 전환 추적을 하기 전에 확인해 봐야 할 것들. 네 번째는 이 전체 사이트 태그를 구현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태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여 전환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오늘 안내 드릴 텐데요. 첫 번째인 사이트 와이드 태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이트 와이드 태그는 정확한 전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 추적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전환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웹사이트와 동일한 도메인에서 쿠키를 설정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 즉, 퍼스트 파티 쿠키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마케팅과 정확한 전환 추적을 위해서 여러분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사이트 와이드 태그들을 심어야 합니다. 사이트 와이드 태깅을 사용하시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향후 지속 가능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gtag 혹은 gtm을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 삽입하셨다면 향후 브라우저들이 쿠키를 다루는 방식을 변경할지라도 계속해서 전환을 정확하게 추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정확한 전환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gtag 혹은 gtm을 사용했을 경우 유저를 사이트로 유도한 광고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광고주의 웹사이트 도메인에 새로운 쿠키가 설정됩니다. 이는 구글에즈가 보다 정확하게 전환을 측정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구글 제품들과 쉽고 빠른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IT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ITP는 Intelligent Tracking Prevention의 약자로서 웹킷 엔진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ITP가 1.0에서 2.0으로 바뀌게 되면서 앞으로 많은 브라우저에서 서드 파티 쿠키를 활용한 전환 추적이 불가능해질 전망인데요. 그 일환으로 ITP 2.0이 9월 12일에 최종 배포되게 되는데 서드 파티 쿠키를 통한 전환 추적은 일부 브라우저에서 불가능해지며 오직 퍼스트 파티 쿠키만이 클릭을 통한 전환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퍼스트 파티 쿠키를 통한 전환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 와이드 태그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TP 버전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환 추적 가능 영역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전 ITP 1.0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제3자 쿠키를 차단했지만 잘 알려진 사이트들, 예를 들어 구글 혹은 페이스북에 하나요. 사용자가 24시간 내에 해당 사이트를 방문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환 추적이 아래의 표와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클릭 혹은 조회 후 전환 모두 전체 사이트 태그를 활용하셨다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추적이 가능하였고 구에드워즈에서 발급한 전환 태그들은 24시간 이내의 클릭을 통한 전환과 불안전하지만 24시간 이내 조회 후 전환에 대해서만 트래킹이 가능했었습니다. 이어서 ITP 2.0 버전으로 인한 변화를 설명드리면 새로운 버전의 ITP에서는 사이트 와이드 태그들도 클릭을 통한 전환만이 추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용하시는 태그와 상관없이 조회 후 전환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또 itp.0 2 버전에서는 기기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방문을 통해 사용자를 추적하는데 사용되는 쿠키를 차단하기 때문에 구 AdWords 전환 태그를 사용하시면 클릭을 통한 전환도 추적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서서 전환 추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쿠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였는데요. 이 쿠키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쿠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쿠키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작은 텍스트 파일인데요. 이 각각의 쿠키는 이름, 값, 만료일 그리고 쿠키를 발급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신 페이지에서는 www.myhappyclose.com 이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왔던 쿠키의 종류들 중에 first party 쿠키 그리고 third party 쿠키라는 용어를 계속 들으셨을 텐데요. first party 쿠키의 경우는 방문한 도메인과 쿠키를 발급한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first party 쿠키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 예시에 있는 사이트의 경우 앞서 보셨던 m y h a p p y c l o s e s c o m 이 도메인이고 이것과 일치하는 쿠키들을 퍼스트 파티 쿠키라고 부릅니다. 서드 파티 쿠키는 이 방문한 도메인이 아닌 다른 도메인에서 발급한 쿠키를 의미하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보는 예시에서는 s e m a l l y c o m 이라고 적혀 있는 도메인에서 발급된 쿠키들이 서드 파티 쿠키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구현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최적의 솔루션을 미리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GA 목표 전자상거래 혹은 오프라인 전환을 유일한 소스로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최적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태그메이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구글 태그 매니저와 구글 태그 매니저 내에 컨버전 링커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 되겠으며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에즈 전환 태그를 사용하고 계실 경우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 되겠으며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전체 사이트 태그, 즉 G태그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심플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세 가지 구현 방법을 구현하시기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전환 추적이 가능해지실 텐데요.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실 부분은 구글 해지의 모든 계정에 자동 태그 기능을 켜주시는 것과 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미지 태그는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계정 단위 세팅으로 모든 계정 자동 태그 기능을 켜주시는 방법은 모든 캠페인 밑에 설정, 이어서 계정 설정 안에 있는 자동 태그 추가란에서 기능을 켜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주실 부분은 만약 서드 파티 클릭 트래커를 사용해서 전환을 추적하고 을 계시다면 즉 최종 도착 URL에 도착하기 전에 리디렉트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구글 클릭 아이디가 리다이렉션에서 떨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자동 태그가 활성화가 되면 계정에서 광고를 생성한 후에 방문 페이지 URL 뒤에 구글 클릭 아이디 25자에서 100자 정도의 아이디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리다이렉션 중에 떨어지게 되면 클릭 추적이 불가능해지며 정확한 추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좀더 정확한 전환 추적이 가능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태그 매니저가 아닌 서드 파티 태그 매니저를 사용시 퍼스트 파티 쿠키가 발급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흔히 피기백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일부 광고주들은 DCF와 같은 기존 광고 태그 또는 제3자 추적 솔루션을 사용하여 웹사이트 전환 추적 태그를 배포하는데요. 이런 태그는 광고주의 도메인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른 도메인에서 호스팅되는 iframe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메인은 자사키에 쿠 액세스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이트 개발자와 논의해 주시면 더 정확한 전환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를 확인해 주신 이후에 g 태그 혹은 구글 애널리틱스 혹은 구글 태그 매니저 중 올바른 구현 방식을 사용하시면 정확한 전원 추적이 가능해지실 텐데요. 이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각각의 솔루션을 구현하는 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